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첫 번째, 그첫 번째 얘기로서, 니고데모, 부자, 청년, 사게오 베네저, 베데스타, 병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이 아무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어떻게 하면 영생없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한 날을 볼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없는데 다시 엄마 엄마 테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 지도자 라피몬서그 존경받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진실을 볼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봤던,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8절, 8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성령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는 얘기가 니모 데모가 얘기할 때 문이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알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우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보고, 보고 들은 것걸 얘기하는데 너희는 우리를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 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믿을 수 있겠어? 못 믿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내가 나도 들려야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나는 너희들 갔다가 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니고데모 몰랐습니다 자 니고데모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림시이라는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미 아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핏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누가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게합니까 우리가 빛을 더 좋아하지 않고 어둠으로 가서 어둠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겁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빛과 같이 밝게 빛나면서 그 행한 것들을 너희들한테 다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나가시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거데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니거데모는저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인에 유대인은 두려워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박 피고 난 다음에 예수, 요셉, 요셉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근데, 어떻게했습니까이 일이 있던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뭐예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필라드가 얘기를 하죠. 당당하게. 그러면서 39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숙이 예수께 밤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략과 치명과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스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너희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어, 어,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쓸 것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씀 하시면서 17절에 무슨 말씀을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가하고 있습니다 야거부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가하고 계십니다 그죠? 끝까지 니고대모는 예수님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자기 그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 식으로 갔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믿음 좋은 백부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이요. 자, 그, 루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인을 사랑한 성품 좋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친 후에 가버남으로 들어가신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로마군은요, 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뭘할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 노동력을 탁출할수 있는 사람. 축진 노동력을 갖다가 뭐야? 증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갖고 다가 예수님이 힘들어셔 갖고 올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뭐 어떤 사람 얘기했습니까? 구레네 사람을 갖다가 대다 놓죠. 그죠? 그래 갖고도 갖고가.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예요? 이거였죠. 자, 보면 이런 얘기죠. 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을 만남에 억지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그 다음에 누가 보면 마찬가지, 또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 보면 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예요?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억지로 여기는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 부장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 로마 군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노동력을 그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가보나움은 어딜까요? 가보나움이 갈릴리 호수 있는 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좌측편에서 있던 가보나움이 거기인데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습니까? 장로들한테 뭐예요? 장로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유대인 장군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어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원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 이러는 것이 괜찮습니다. 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지원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뭐였어면 이거예요. 자, 그... 그, 노예들은 말이에요. 노예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 그, 노예가 돈이 얼마, 한, 한명 사는데요. 그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일취취 월급이면, 그 당시 그 사람들 백부장 의일주일 월급이면, 노예를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예가 병이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 사람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 노예를 하나 더 사도 거의 그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노예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대를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해가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그렇게 귀하신 분이 여기 왜 들어오십니까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말씀만 하시면 내나 하인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것을 무지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럼, 자 여기 한번 보면 백부장은, 어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면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가 28개 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 군단인데, 한 군단이 6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6천군단은 이한개 군단은 10개 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대대인데, 10개 대대가, 한 대대가 60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6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백인대라는 게 6개 백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대의 그 총괄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갖다가 데리고 있던 사람의백 부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면 한 소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대장. 그러니까 아니 중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 그 사람이 백 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떻게 명예도 있고 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품이 무지하게 좋았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 하면, "나도 남의 수호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로, 이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예요? "야, 너 정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나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는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 이미 나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손을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죠. 그랬더니 도마한테 와서 야네 손가락 갖고 내 여기다 집어넣어봐봐. 옆구리 집어넣어봐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고 복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가 갖고 있냐 하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백부자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다될 겁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예요? 종이 이미 나왔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영생을 원했던 사람. 자 볼까요.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 일컫느냐 하나님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러니까그뭐냐 저는 이 계명을 다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제가 지킬 거니까 저는 영생할 수,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네 있는 것을 다팔아갖고 가는 사람이 다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네 보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 그 사람이 큰부자임므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거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자 가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그 사람이 큰 부자가 뭐예요? 근심했죠. 왜다 나눠지려니까 근심하죠. 영생은 어떻게 하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거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 관리는 어떤 관리는 어떻게요? 아, 내가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를 어, 어, 생각할 수 있냐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요 해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고 쓰고 있습니까? 오래된 사람들 있겠지만 <웃음> 사회적으로 위상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한, 한 이유가 그이 장로가 <웃음> 장로가 너무 그 권한이 세지니까. 목사들을 갖다가 자기 휴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계에 보면 미가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을 자기가 개인제에서딱 제사장 만드는 것처럼 목사들 알기를 너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로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길을 피지 못하고 목사들이 장로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위상이나 재력.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더라도 목사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사기를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교회 공동체가 특정인들에게 매워갖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많이 들였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직분장로들이 결국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결국은 어떤 관리가 선언 선생님이요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요 뒤에 누가 복음하지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했는데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했는데 19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낙타기, 이 바늘기가 저렇게 크다면 낙타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예요? 바늘기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자, 이거 25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는 할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그 폭이 스펙트라의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 19장 보면 저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저 예수님, 소, 선생님, 라피어 이런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백보좌 심판 때 우리도 뭐요? 심판석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심판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십구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수십 배, 몇 배를 갖다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뭐예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 0장 30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29절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 배를 받다 현세 여러 배를 받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서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 0 절에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예요? 천국으 가는 것은 누가 믿음 순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삿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 삿개자삿개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니 여러 들어가 어, 지나 가시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로, 여리고로 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리고가 뭐였습니까? 옛날 여리고 성이 나왔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뭐냐면 거기에 그, 그 향수, 향유, 향유가 향유의 원료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참 유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해가 있기 때문에 유황, 역청 소금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세리가 거기서 힘을 무지하게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이샤라와 가보나움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여기, 여리고, 이세 것이, 제 것이 아주 어떻게도 보면 그 세금을 내는데 아주 확고한 어떤 그런 위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삭개오는 무지하게 그, 그, 그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세리를 갖다이삿개가 뭐냐면 삿개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자카이오스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저자카이오스는 뭐냐면 삿개오의 이름이거든요. 이 삿개오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 원어는 뭐냐면 유포 이야에 대해서 그 나왔던 거예요. 그 유포 이야의 그 원어가 뭐냐면 원어가 이 작가 이색계의 원어가 유포 이야인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계호의 이름 자체가 선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선을 향하는 사람이 사람이 세비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색계호는 사람은 세비장이지만 뭐예요?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어떤 관리가 선언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관리가 선언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자, 볼게요.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삭껴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삭껴오는 세리장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게 가 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예수께서 그곳을 이럴 때 쳐다보시고 이럴 때 새끼와 속께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 유하게 유화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오늘 자 여기서 뭐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 무사람들이 뭐요 죄인의 집에 갔다가 이기었죠 세리가 뭐였냐면 그 당시 세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로마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세금으로 원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그 그 정책 자체가 세금을 갖다 거둬들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그사격을한는 사람은 뭐냐면 그그세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현진을 썼기 때문에 현진들이 그 로마에서 받던 그 일정량의 그 세금은 받기만 하면 나머지 그 사람들이 더 받든지 더 많이 받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그 세리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하게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냐면 자 사케어가 서서 죽게 여짜오대 아까 관리는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관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언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여짜오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유를 만약 죽게 얘기했으면 만약 내 수유를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값자리나 갑겠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훔치거나 우리가 그 추리곡기나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양을 훔치거나, 만약에 뺏었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네 배로 보상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까 뭐라 고 그래요? 내 수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부자 청년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심히 근심했죠. 여기는 뭐예요? 삿개오는 죽게, 죽게서 가난자들에게 내 수의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었으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가 똑같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그 보라고 얘기했죠. 자, 아, 이것은 뭐냐면요. 그... 그, 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그 마태복음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내가 온 것은 병자를 위해서 온 것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되겠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요, 요거 하겠습니다. 끝까지의 믿음을 지킨 수로본익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본익의 여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 그 자존심을 자 내려놓은 순뇌보익의 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마가복음 7장 20자리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한게 뭡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여자가 헬라니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보면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지방이 어디 갑니까? 어디입니까? 이게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그, 네바논 백향 먹었었던 게 솔로몬의 네바논 백향 먹었었던, 샀던, 샀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정말 그, 그, 무지하게 그, 그, 좋았던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역이었죠. 그,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누가요? 이세벨이 나오죠. 여기가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 악녀들. 이 아주 그, 그, 악녀, 이세벨의그 고향이 바로 두루지방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고 얘기했죠.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사라진 얘기가 뭐냐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을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수로보니의 족속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뭐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나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리지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가 아니라 어, 정말 뭐냐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 유대인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여자는 유대인과 똑같은 상태에서 정말 나는 당신을 믿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라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비록 어, 부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지를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싫으나 두던 사람과 아주 우스게 얘기했죠 섬, 선민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호칭을 불렀는 게 너무너무 유대인처럼 부른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런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요? 대꾸를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주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답지 않게 여태까지 쭉 하셨을 때 뭐예요? 예수님답지 않게 뭘 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아, 제자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빨리빨리 하고 여자 빨리 보내버려야지 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더 또 자기네들이 더 급해서 그 빨리 고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그를 보내 빨리 그래서 빨리 해갖고서 해 갖고서 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 4절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을 받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네들이 선벽 선민 의식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 것이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수로보고에게죽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하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 자녀가 우선이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너를 갖다 할까 말까 그, 그거야 그죠? 그냥 애들이 먹던 거 개들이 그 자녀들이 그냥 개에다 던져준 거그 정도는 몰라도 나는 너한테 할 수가 없어 라면서 28절에 무슨 얘기를 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로돼 주여 올 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지만 예수님, 그 사람 우리 그 사람, 개들도 그 부스러기, 빵가루에 먹는 걸 막,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때이 말을 들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무리 이렇게 모멸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본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자존심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들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예수는 한 말씀 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고르켜주고 내가 너를 갖다가 어, 저, 내 죄를 사여주니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대 불구하고 이 여인한테는 냉정했다는 얘기죠. 왜요?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민의 의식을 갖고 쟤네들은 죄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부치시켜주기 위해서 이방의, 이방의 어떤 그 전도? 이것을 문을 열어줬던 그시부을 보여줬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서 병을 고친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병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마가복음 오장 이십오 절3 0절 말씀입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혈루병 여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보면. 열두의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러서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돼요? 낫다는 얘기죠. 옆에서 보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받아 생각했는데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았죠. 뭐예요? 그의 혈로 구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깨달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야 누가 나내 옷만졌어? 라고 얘기하신 거죠. 뭐예요?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딱물으면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찾죠. 자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만, 내 옷만졌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입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 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입니다. 제가 왜 베데스다 연못과 아까 수로베에니의 여인과 혈류병 여인을 그 비교해서 나왔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헛구질했던 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몸, 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모세,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온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이라고요. 베데스는 온천 같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인데 갑자기 그 우리가 보면 그 물이 쫙 뿜는 뿜는 그, 그 온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구천 온천 것처럼 가끔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베데스타에 어떻게 그렇게 치료하러 온천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온천에 가면 이 사람이 날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안에, 어, 그, 저,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계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어, 못에 내려와, 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지 낫게 되므로 이렇게 미신이 사절에하면 미신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회 동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38회 동안 무능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방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 자느냐 넌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뭐랬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낫고자하자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랬더니 뭐예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나 핑계만 된 거죠 내가 왜 이러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거니까 다른 사람 그그 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라 본인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갖고 일어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게 안식일날 하신 말이될 것이 한 39개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자 보면 여기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 항상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자, 너 때문에 안돼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왜요? 나는 힘이 없어. 돈이 없어. 배경이 없어. 잘난 부모도 없어. 난 학벌도 없어.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하신 얘기가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 네 의지대로 하란 얘기예요. 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말씀을 대신 말씀하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갔더니 뭐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자이 사람이 뭐있습니까 내가 낫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죠. 가서 이제 그걸 받으려고 갔더니 네가 자리를 듣고 왔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자리를 든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그, 그 하지 못하게 된게한 39가지가 있는데 주일날 같은데 하지 말는게한 39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 그, 불 피우기, 그 다음에 장사할 거지, 그 물건 옮기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발가기, 뭐, 빵 굽기, 세탁하기, 뭐, 잠자리 펴기,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불 피우기, 장사하기, 물건 옮기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정 옮겼죠. 그랬더니 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 거냐? 가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줬은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뭘까요? 안식을 준 것은 뭐냐면요 쉬란 얘기였어요 쉬라는 것은 뭐냐면 해 무슨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갖다 통제하고 우리 갖다 그, 억누르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도 어떻게요? 노예도 일을 시켰거든요. 자기는 쉬지만, 자기는 주일 날 쉬지만, 노예는 일을 시켰는데, 노예의 맛조차도 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피거나 장사거나 하 물건 옮기거나 망치려거나 뭐 이런 것들, 매듭짓거나 잠자리 피는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쉼이거든요. 쉼.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통제의 수단으로 잡았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한 그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또이 사람은 남의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그것이 묻대, 그들이 묻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여 어떤 사람이 와서 고쳐져 갖고 이렇게 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이라 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 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랬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네가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고 영, 영생을 잃어버릴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뭐냐면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병 고쳐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왜 그랬는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로지 남한테 지적받고 남한테 통제받는 게 그게 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고자질까지 한 거예요 자기를 낳게 38년 동안 낳게 한 사람이다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잘못되게끔 오자절까지 한 사람이란 얘기죠. 자.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뭐냐면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때 없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고 하시는는 얘기입니다. 자,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불러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아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잊어먹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의가 있어서 왜내 내 뜻대로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꾼, 저, 저, 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낙타가, 바늘꾼형, 들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 나온 겁니다. 뭐예요? 자기의의가 내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야 됩니다.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할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기고 계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된 이유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영생을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내 멋대로 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더 핍박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핍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파와 공산주의를 갖다가 병행해서 목사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얘기도 않고 뭐라고 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냐? 뭐예요? 나는 우리는 중도, 중도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도 그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중독이 때문에 종교인은 종교인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정체하면 안 된다 그런 한말 한마디로 우리 나라 자체를 갖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